에이. 그렇게 쳐다보지마 너의 게임은 시작 안했어 나에게서 타로점을 봐 너의 이상형 찾아봐줄테니 그어 너와 캔서 자이 12시 반에 가자요 끊어 오유피피 oh, 긴머리끝에 남아있는 향기와 나중 날공격하니날 이길 순 없어 너의 가미 속에 숨겨서 반지를 줄게 그 주인이 내가 내게 줄 테니 누나 하나도 없었아 진짜. 불바스캐서터띠 마치고. 내가 소없어 끝도 없이 지원하게 달려. 내가 그대로 갖겠어. 널 갖게 했어. 모든 걸 달고 올고. 전부 잃게 된다 해도. 이미 게임 시작되는 거잘 알아도. 이제 안 날라게 힘들 테니. 날리기도. 가버리 l 마 s m i 서 e Corakin, s t 너 p Tipi, Matsuko. Naneko. t